제 영상은 자막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스마트폰의 경우 오른쪽 상단 위에서 자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컴퓨터에서는 오른쪽 아래에서 자막을 킬수 있습니다. 그리고 레슨 자료는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요. 본문을 보시면 블로그 주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.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레슨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